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팁은요 아마 ppt 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고민에 빠졌었던 목차 만들기 시간입니다 그 목차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어, 도식화를 시킨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글로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도형과 아이콘 등을 활용해서 이제 눈에 확 띄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까지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도형과 아이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이런식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새 슬라이드 만드시면 제목과 텍스트 입력 하는란두 개가 나오죠 일단 그냥 과감하게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다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선택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돼요 어, 목차라든지 그런 내용들 순서대로 나열하고 싶은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목 및 내용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내용 분석, 디자인 분석, 마지막 최종 마무리 이런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거고요 제목 및 내용 아래에 소제목 같은 것이 있겠죠 그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요 여기에다가 엔터를 치시고 탭키를 누르신 뒤에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여기다가, 음, 내용을 입력해주,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는 요거 말고도 다양하게 어, 꽤 내용이 많게 입력이 되겠죠. 자이 다음에 이제 뭘 눌러주시냐면 홈 탭에 가시면 오른쪽 단락 부분에 이게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이 변환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텍스트가 어떻게 입력이 됐느냐에 따라서 모양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오,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탭키를 누른 그 형태에 맞춰서 모양이 하나하나 바뀌게 됩니다 음.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아무거나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자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렀더니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레이아웃 여기 들어가면 오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 아니면 닫힌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저는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 이것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렀더니 음. 어, 보기는 좋지만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다 정리를 해주신 뒤에 어,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최신 버전에는요 여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시고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을 가시면 오른쪽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변환을 가시면 여기에 도형으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 시면 이제 스마트 아트 기능이 아닌 하나하나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룹 해제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도형으로 바뀌게 돼서 조금 더 편집하기가 수월해지곤 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크기를 좀 줄여주고 조금만 넓혀주시고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하나하나 좀더 작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뒤에 글꼴 하나하나 다 바꿔주면 끝입니다. 자, 글꼴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시키기에 매우 유용한 것이 스마트 아트 기능이라는 것이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은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에는 여기 아이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콘 기능을 활용해서 집어넣으신 거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아직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를 넣는 형식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스마트 아트 기능으로 변환 눌러주시고 여기서 어떤 걸 눌러 줄 거냐면요 그냥 일단 아무거나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그림 설명 목록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바뀌었죠? 이럴 때는요 오른쪽으로 길게 만들어 주시면 내용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칸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칸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신 뒤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더블클릭해서 이미지를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파일에서 이미지 삽입, 파일에서 이미지 삽입, 짜잔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변환, 도형으로 변환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형태의 텍스트 상자와 이미지를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뒤에 여기 있는 글꼴들은 글꼴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하나하나 이미지와 함께 표현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네모 상자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도형서식선 없음 색상을 한 이런 색으로 채워주시고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아까 전에 봤었던 것과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각형 하나하나만 집어 넣기만 하면 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 아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디자인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스마트 아트 기능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혹시라도 이게 촌스러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멋진 파워포인트 목차 등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PPT 디자인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